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순간 선물옵션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죠 아침 부터 내리 꽂았습니다 음. 자, 오늘 외국인들 계속 선물을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4,692억. 주식도 249억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848억 매도 물량. 콜 옵션, 푸드 옵션, 전부 하방입니다. 콜 1억 매도, 푸드 옵션 17억 매수. 예, 전부 하방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주식도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먼저 파는 지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연기금 429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은 우리 주식의 마지막 지키는 보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이 주식을 파는 순간 하락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상승할 것인지 알아갈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호가 잔량은 6,300개, 마이너스 6,300개입니다. 매도 수량이 쌓였다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매도 수량으로 잡혔습니다. 6,400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어,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음, 이것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기지압 인을 번호를 설정하고요. 검정 누르고 저장. 자,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을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해서. 자,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천만 원 범위 내에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효과가 7,700개로 늘어났지, 그죠? 계속. 예. 자, 주마가 편을 했죠? 주마가 편. 자, 주마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음. 7,700개로 늘어났죠? 7,800개.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자, 1.36이 평균 단가입니다. 1.46에 처분하도록 하죠. 자, 엇과 잔량은 6,800개였습니다. 6,800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들어갔죠? 그죠? 다시 또 5개가 들어갔고요. 자 1.33이 평균 나가죠? 1.43으로 가죠. 전 잔량은 6,400개가 되겠습니다. 자, 9시 30분이 되었죠. 자,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그죠? 395, 392, 자, 390, 387. 준비를 해놓고,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창을 열어놔야 되겠죠 자 현재는 5,700개 많이 좀 줄었죠 음. 자 외국인들은 주식을 또 사로잡기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수가 방금도 들어왔습니다. 음 급수각이 지금 5200개로 줄어들고 있죠. 5100개 5800개 6,400개, 6,700개. 자, 프로그램 선물이 지금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084억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느냐? 추세 지속이 되느냐? 그죠?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 최저가는 385.10입니다. 저는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 무너질 수도 있죠. 그죠? 안 무너졌을 때,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자, 5,900개. 5,500개 <웃음> 자, 5,000개, 어, 줄어들었습니다. 4,900개. 음... 자, 외국인 조식을 사드리고 있죠. 4분 47초. 자, 종료한 기로점입니다. 상승으로 가나요? 하락이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음봉이 나와야 되겠죠 상승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음. 상승으로터는거죠 1,700, 어... 1,800만 원치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하락적으로 갈 것을 했는데, 예, 하락적으로 가지 않고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상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4,800개로 줄었죠. 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자, 변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번 왔다 갔다 합니다. 몇번 왔다 갔다 하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서 외국인이 주식을 또 사드렸어요, 지금. 락으로 가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락세죠 하락세. 엄청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100개 마이너스 5,900개 마이너스. 자, 상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600개 마이너스, 5,400개 마이너스, 5,100개 마이너스. 네. 예, 상승이 예,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4천0백개4천0백개4천0백개 상승이 이기고 있죠 자이 험난한 파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과중하게 들어갔는데 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적정한 수량을 들어가야 되겠죠 마틴 매매법은 손실 나는 금액의두 배가 또 들어가요. 자, 4,800개, 4,700개. 오케이. 좋습니다. 4,200개, 마이너스. 자, 매수가 또 들어오죠. 프로그램에서가 들어오고 있고, 예, 순식간에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 변곡 일어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하락을 하려고 했는데, 상승으로 예, 턴해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조금 견뎠더니 예, 올라치고 있습니다. 자, 자, 아까 손실이 170만 손실났어요. 자, 그러면 30, 3 0틱 가면은 278. 278. 자 여기다가 30개약을 넣죠. 278.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그죠? 288로 하죠 288 예. 목표는 288자 효과 잔량은 4,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도 호가가 줄어들었죠. 1차 목표는 387.20 까지 목표로 보시고 변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매도 셀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기금이 약간 사들였습니다 지금 사들했는데 계속 살지 안가면 추가 매도할지 육천사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매도세가 세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육천사백 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 자 9시 46분 하방으로 가고 있죠 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하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음, 왔다갔다 하는데 자이 상황이죠 지금 자, 지금 6 5 0 0개로 매도 효과가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음. 이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예, 하방의 기운이 강해졌습니다 자 매도가는 6 5 0 0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하락이 하락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6,900개, 오케이. 자, 개 6,900개, 오케이. 자,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더치9니다 더이상 하락시킬생각이 없나 봅니다. 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385.10 저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좋습니다. 마이너스 예, 6.8백개 음, 매도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900개. 음. 자, 7,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아, 다시 도감아 올립니다. 아래로 뜰굴 뚫을 건지. 좀 모양선은 지금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죠, 현재. 자, 9시 51분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7,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7,100개, 오케이. 7,200개. 100만원씩 났고요. 그죠? 오늘 지금 330만원 손실인데, 회복을 해야 되겠죠? 수량을 잘 자기 자금에 맞게끔 수량을 음, 투자해야 됩니다. 자, 6,900개, 7,100개. 7,200개, 오케이. 아, 7,400개. 예, 7,700개. 좋습니다. 강력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어까지 할까요? 네. 아, 결국은 이게, 여기서, 그죠? 매도가 맞았죠, 지금. 저작가 385.10. 과연 무너뜨리는지 보세요. 음, 여기서 한번 눌림목을 형성하고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7,700개 마이너스. 자, 프로그램 매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선물을 매도치니까 결국은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주식도 매수했다가 다시 또 매도로 돌변하고 있죠 어, 연기금도 매도에 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 쳐버리죠 음. 자이호까지 오늘의 최저가인데 과연 자 무너뜨릴지 7700개 무너뜨릴 것 같죠? 힘이 셉니다 9시 54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인위적으로 올린거예요 저가에 다매수해 가지고 부트옵션 음. 7,800개, 7,900개, 예. 8,000개, 예. 좋습니다. 8,100개, 8,200개, 예. 오늘 저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385.05까지 내려갔어요. 결국은 최저가를 무너뜨렸죠. 어, 385.05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때의 호가잔량은 8,000개가 되겠습니다. 8,000개. 자, 330만원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오늘은 뭐 적당하게 손실나 썼으니까 1.5에 예. 평균 가격이 1.24 니까 1.54에 넣도록 하죠 예. 자, 무시무시한 장이죠 예자 저거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8300개 네, 호가전량 8400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완전히 무너뜨렸죠 8800개 8900개 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아1 5공 까지 갔던게 내려... 음. 자 한도 것도 없죠. 그죠. 욕심은 또 한도 것도 없고 음,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기로점에서 마티매매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견딜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성급했던 거죠. 그죠.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다시 또 매수로 갔다가 다시 또 매도를 했죠. 그죠. 여기서 매도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저가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우리가 진입했는데 결국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9 0 0 0개입니다 마이너스 9,000개. 있는 예. 상태죠 518만 고있습니다죠5인들9 2 0 0개고자다 예. 됐습니다 그죠 어, 요거 체결되면 박수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만 원 수익 나고 있는 상태죠 네9 3 0 0개예 9,300 개 마이너스 회도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조금 진입할 때 수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흥분을 했던 거죠. 예. 뭐 천만원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총뭐 아까 300만원 손실 하고도 500만원 수익 나가지고 210만원 수익이고, 수익이고 수수료는 2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이 관계에서 힘든 상황이었죠 그죠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성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